가 뷰티 및 성형, 응. 마스터 명희님을 만나뵈러 가있습니다 그분 과목이, 두 과목이 뭔데요? 주 과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 아니죠? 얼굴 지방 흡입 어,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응. 얼굴 지방 흡입입니다 그래요? 예. 네. 네. 우리 사랑, 호랑, 사랑도 그 얼굴 지방 해보는 관심이 많으셨나요? 너무 많은 게 여자는 진짜 어. 나이 들수록 어. 얼굴이, 얼굴 살이 이제 힘이 없어져요. 어. 그래서 처지거든요. 어. 근데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을 해도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어. 근데 그래서 오늘 솔직히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어. 너무 기대돼요. 오늘 그 뷰티 마스터, 그 성형님 뷰티 마스터님 만나면 물어보실 것도 굉장히 많네요.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웃음> 너무 많아요. 소라님의 따김 따인분이시래 소라님이 <웃음> 필요한. 저뿐만 아니라 어. 진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어. 제가 오늘 다 여쭙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지방 투비티에 모든 것을 다 파헤친다. 당연하죠. 투비티에 모든 것을 다 파, 파헤친다. 네. 네. 선생님 아주 혼을 쏙쏙 빼놔야죠. 아낌없이 탈탈. 네. <웃음> 자, 그럼 갑시다. 끄고싱. 그것이...